어. 응. 정말 추억 만들기. 주열로아. 음. 음. 아, 유리 하나는 이거. 뭐야? 이게 가면이고 또 가면. 오. 야, 오징어 게임 가면 오종 올라왔어요. 다